안녕하세요. DBR 편집장 김현진입니다. 2022년 호랑이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2022년 상반기 패션 트렌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작년에는 지속된 팬데믹 속에서 휴식이나 뭐 업무, 외출 등 활동 전반에 있어서 편안함에 중점을 준 패션 스타일, 그리고 집과 오피스 생활의 경계를 허문 캐주얼 아이템이 강세를 보였죠 그렇지만 2년째 계속되는 팬데믹에 대한 반등 현상 때문일까요 올해는 코로나에 지친 보상심리에 거기 맞물려서 패션, 뷰티 등 대면 업종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산뜻한 패턴, 그리고 컬러의 뉴노멀 패션 그리고 더욱 파격적인 Y2K 패션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Y2K가 무슨 뜻일까요? Y2K란 2000년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뜨겁게 달궜던 세기말 Y2K 패션은 지난해부터 트렌드로 부상을 했는데요 2000년대의 페리스 틴또 브리트니 스피어스, 또 크리스틴 아길레라 등 화려한 팝스타 스타일로 크롭탑, 그다음 최대한 내려입은 로우라이즈 스커트, 그리고 팬츠 등을 이야기합니다 20년 주기로 유행이 돌고 돈다는 패션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작년부터 2000년대에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다시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y2k 트렌드의 인기는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y2k 패션이라고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게시물들이 1억 6 0 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에서도 y2k를 검색을 하면 224만 건이 넘는 게시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션계의 최대의 화두였던 리유즈 그리고 리사이클 또 업사이클을 표방하는 지속가능한 패션도 2020년대에는 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Y2K 패션이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세기말 감성에 불을 붙인 건 벨라하디드, 헤일리 비버 또 두아리파 같은 패셔니스타들 덕분인데요 크리스티나 아길라라가 즐겨했던 주얼 장식 벨트로 포인트를 즐기는 블랙핑크의 제니 그 다음에 배꼽키의 데님, 통급 슈즈를 신은 선미의 세기말 패션도 SNS에서 심상치 않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Y2K 패션의 컴백은 당시 유행했다 사라진 브랜드들 마저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요 앞서 언급한 에드 하디를 비롯해서 강렬한 스티치가 인상적인 트루릴리전 진, 본더치, 마리떼 프랑스와 접어 등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도 샤넬, 미우미우, 루이비통, 발망 등 다양한 쇼에서도 이런 Y2K 트렌드를 반영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뮤치와 프라다가 이끄는 미우미우 쇼를 보면 바지의 허리선이 골반 아래에 걸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샤넬 역시 미디가 매우 짧아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상반신은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고 배를 살짝 보이게 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속옷끈을 레이어드 한 듯한 디자인이 또 레트로 하기도 하고 또 트렌디한 느낌을 주기도 하네요 마이크로 스커트 역시 눈여겨볼 만한 아이템인데요 기존의 미니스커트보다 작아서 마이크로스커트로 불리는데 치마뿐만 아니라 원피스로도 초미니 기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반발심미인지 2년 가까이 스트 팬츠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차려입고 좀 외출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분출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Y2K 패션의 부활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빈티지 패션을 선호하는 G세대가 틱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Y2K 패션을 접했고 또 세컨드 즈샵을 통해서 Y2K 시대 아이템을 접하고 당시의 패션이 인기를 끌었다, 흥미를 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Y2K 시대와 묘한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도 있어요. 범지구적인 재난이라 불릴 만한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지금을 누군가는 디스토피아라고 명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등장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을 일구면서 유니콥 기업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측면에서 우리는 또새 시대의 출발점에 서있기도 합니다. 공포와 희망, 또 두려움과 기대가 혼재된 오늘날의 시대적인 감성은 지구 종말과 뉴 밀레니엄의 히비가 뒤섞인 Y2K 시절과 묘하게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022년 패션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디 슬리먼이 입끄는 셀린느의 미니멀 쿠튀르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캐주얼하면서 또 오뜨 쿠튀르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대중성 그다음에 럭셔리성을 잘 결합한 트렌디한 룩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스타와 G세대들의 진화된 Y2K 패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한 해인데요. 다채롭고 화려한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처럼 일상이 빠르게 회복돼서 이 패션 감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럭셔리 인사이트는 패션 트렌드와 럭셔리 브랜드를 주제로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